여기서 먹었어요 네 여기는 인천공항입니다 라오스를 음. 갔다 온지 오늘로 딱 한달이 되는 날인데 제가 또 한달 내내 그 이제 라오스 영상을 이제 편집을 하면서 여행을 좀 빨리 다른 데로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음. 급하게 어딜 갈수 있는지 한번 찾아봤는데 하노이가 그래도 좀 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노이 표를 급하게 끊었고 어제 결제했어요 오늘 출발하는 거고 이제 후포도 알아보고 후포도 어느 정도 뭘할수 있는지 찾아봤는데 근데 지금 아무것도 계획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비행기 타면은 뭘할수 있을지 조금씩, 조금씩 제가 생각해온 거를 좀 구체화를 시켜야 될것 같아요 얼마나 지금 제가 간단하게 가냐면은 캐리어도 없어요 그래서 일단 배낭 가방 이거 하나만 메고 갈 거고 그러면 바로 한번 베트남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All right, <웃음> 새벽에 숙소 도착을 했고요. 일정이 어떻게 되냐면은, 오늘은 하롱베이를 갑니다. 하롱베이가 어디냐면은, 흑옥을 치면은 우산 같은 곳이거요 우상 같은 곳이고. 아, 나 이거 찍지는 못하겠다. 불안해 죽겠어. 아롱이라고 <목소리> 하는 이제 도시로 이동을 해서 이제 투어를 진행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한화에 오게 되면은 투어가 딱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사파를 갈 건지 아니면은 이제 하롱을 갈 건지 두 가지를 이제 할 텐데, 저는 이제 하롱을 선택을 했고 어, 아마 근데 여러분도 혼자 가고 싶어도 선택지가 없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투어를 진행하시는 게 제일 좋을 거고 그래서 9시에 지금 이쪽에서 출발해서 시내까지 이동을 한 다음에 하롱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이제 오페라 하우스라고 이제 여기 직결장소에요. 여기서 이제 같이 투어를 떠날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고요 하롱까지는 2시간 반, 2시간에서 2시간 반이 걸린다고 합니다. 하롱이 어떤 데냐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보면 알거예요 대한항공 광고에도 나왔고, 광고에서 이제 사카 스고 이제 뭐 노적고 다니면서 이제 그런 데가 이제 하롱인데, 잊고 있었는데 오늘이 크리스마스예요뭐 되게 분위기 안 나네. 음.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모자를 가지고 올걸 그랬어 선상에서 밥을 먹은 다음에 2층으로 올라올 수가 있는데 경치 구경하기 노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뛰어다녀도 돼 카메라 따라다닐 거야 왜 <웃음> 놀으라니까 못 놀아 <신동 Duygusal> <abilities> <웃음> 베트남은 사람이 확실히 많네 내일때 조심하세요 네. 따라와. 섬을 <놈을> 돌아다니는 거 이렇게. 들을 타고. 원숭이도 있는데. 어, 글쎄, 근데 베트남 여행은 내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금 카메라를 들이밀기도 좀 애매하고, 아 그래도 라오스는 간일이 편했는데, 잠깐 땅굴 말고는 동굴을 가본 적이 없어서 신기하기는 한데, 넌 알면 안 되지 <웃음> 가노이소노공을 통해서 이제 하롱베이 투어를 하루종일 진행을 했는데 거리상으로는 한 3시간 정도 떨어져 있어서 아마... 혼자서 오시기에는 쉽지는 않을거예요 타파를 가거나 하롱베이를 오시게 될텐데 오후 내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이드분께서 이제 어떻다, 어떻다 설명해주시고 돌아다니고 싶으시면 이제 그 마음대로 돌아다니셔도 되고 풍경 하나는 끝내주네요. 그거 하나 믿고 저도 베트남, 하노이를 왔기 때문에 하노이까지 이제 도착을 하면 오후 8시 반, 저녁 8시 반이죠. 그쯤 된다고 하네요. 마사지를 받으려고 했는데 오늘도 크리스마스고 죄다 10시까지밖에 안 해서 오늘은 그냥 숙소가서 저녁 먹고 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마사지는 그냥 내일 하는 거예요. 아, 이제 날이 어두워져가지고 찍으려고 해도 이미 제대로 안날것같서 오늘 여기서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